해당 차량은 수정 공조기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오토 공조기와 비교해 세부적인 온도 조절이 불가하며 설정 온도에 맞게 풍량 및 온도가 세팅되는 방식이 아니라 매번 컨트롤러를 조절해야 하는 불편함이있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오토 공조기 컨트롤러의 모습이고요 매번 귀찮게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 컨트롤러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온나이저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이온을 발생시켜 실내로 방출하는 장치로 실내 공기정화 기능을 하게 되죠 단순 컨트롤러 교체가 아닌 이오나이저, 오토 디포그, 아스퍼레이션까지 모두 함께 장착할 예정입니다. 오토라이트 센서도 오토 공조기 사양에 맞게 교체가 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및 캐퍼시터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글로벌 박스를 비롯해 센터패시아, 센터 콘솔, A필러 등 수많은 트림들을 탈거합니다. 포동 공조기 컨트롤을 탈거합니다. 내비게이션도 탈거하고요. 오토 디포고 센서를 장착합니다. 앞유리에 기미설이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에어컨 바람을 보내는 기능을 하죠. 순정 출고 사용과 동일한 위치에 장착됩니다. 포토 센서를 교체합니다. 오토라이트 사양 포토 센서지만 오토 공조기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센서로 교체 해야 제대로 된 작동이 가능합니다. 오토 디포그 액추에이터를 장착합니다. 이오나이저 액추에이터도 장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퍼레이션 및 호스를 장착합니다. 아스퍼레이션은 공조기 내부에서 토출 전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동에서 오토 공조기를 변경시 커넥터 형상 및 배선 배열까지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배열을 하나하나 재배치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 디포그, 이오나이저 등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을 위해 신규 배선을 추가해야 하죠. 모든 배선은 납땜과 식주부, 그리고 흡음 테이프로 감싸 2중 3중으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배터리 및 오토 공조기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영영이 표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고장코드 확인 방법은 오프를 누른 상태에서 풍량 조절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니터가 생겨 인테리어 디자인 업그레이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일일이 온도 및 풍량을 조절할 필요 없이 설정 온도에 맞게 자동으로 온도 및 풍량이 조절됩니다. 이온화이저도 함께 장착했으니 훨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수석 쪽은 온도를 설정해도 실제 실내 온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수석도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대시보드 뒤에 있는 거대한 블로어 유닛 하우징을 듀얼 모드로 지원하는 어셈블리 하우징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가격이 엄청 높아지게 되죠. 오토디 포고를 작동시켜 볼까요? 장마철이나 개월철시 컨트롤러 조작 없이 유리에 낀 습기를 제거해줘 편리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